불편하냐? 안녕, 해도 해도 불편한데 어떻게 해도 해도 다른 없어? 야, 해도 해도 약간 불편하네. 그렇어요 아, 아, 아, 다른 야, 없어. 내, 아, 어오 okay, okay. 그러면은... 아, 이오 아, 이그 아, 면은 아, 대 아, 아, 같단 아, 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 아, 괜찮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소리 지르면 정신 나갔다야. <웃음> 뭐야? 미칠 것 같은데. 막 스트레스 받아 지금. 아니, 소리 안 들리는데? 아니 소리 들리는데. 아 상관없어. 몰라 일단 스트레스 받고 있어 지금. 맞춰. 그게 심리적 다현 상태야. 심리적 다현 상태. 도립. 지금 클래스 심리적 다현 상태 돌입했어 지금. 아 진짜 존나 아파. 미쳤어. 와구와구 와구, 와구 나간다. 와구와구 와구, 와구, 와구, 하지 마. 와구와구 하지 마. 이러 아, 와, 다, 진짜 미치겠네, 진짜로. 어고고하지마 야, 이증난다고나증난다고 아, 아씨 미칠 것 같아. 아, 맞아, 미치겠어. 아, 네. 아, 아, 이거 잡아, 잡아 안했을 때. 이겼어. 잡아, 여기가 앞일까, 여기에 뒤에가 앞일까? 근데 마이크가 왼쪽에 있는 게 맞겠지? 아네 형은 잘 들려 형 상관 없어. 아 나도 나도 잘 들리는데. 너도 왼쪽에 똑바로 해봐. 이거 구멍 잘 찾아가지고 아. 각도를 잘 맞춰봐. 아, 아, 아. 어 지금 잘 들린다. 아, 용준이는 안 들려. 아 여보세요. 너좀더 붙이고 이거 각도를 돼요? 맞춰봐. 네. 나는 나 뽈바 나 지금. 나는 나는 나는 딸기. 아유 무시방. 아나 번호. 아휴 진짜. 영준이 각도 맞춰서 말해봐 아, 여, 아 여보세요? 안들려 아니 이거 마이크가 스포이데어진잘 들려 왜 이렇게, 이렇게 죽어 어 그래서 어, 어, 너도 비타약이 마이크 솔라 아왜 이렇게, 네. 이렇게 안 소. 쏟... 예. 누구야?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어? <웃음> 뭐야 누구야? 어? 뭐야 아이런느낌이구나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홍재형이야?